어, 이거는 더 좋아졌네요 민느낌이 되게 좋네요 뭔가 이 센스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게. 이거 이거 밖에서 보면 조금만 멀리서 보면 다 리얼드롭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? 대신에 소음 걱정 없는 그러니까 민원 걱정 없는 리얼드롭 이 정도면 뭐 아예 문제 없죠 <웃음> 예. 저도 이제 어쨌든 드럼으로 거의 25년 넘게 살아오면서 많은 민원의 주된 원인이 되어왔죠 <웃음> 교회에서 만주할 때도 그랬고 연습실에서도 뭐 문제된 적이 있었으니까 소음 때문에 민원 제기돼 갖고 이렇게 제이 되면 괜히 위축되돼 <웃음> 되게 미안해지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죠 여기까지 오면 사실 그런 걱정은 없겠네요 이제 <웃음> 이 연주하면서도 이런 심벌 부분 같은 거는 좀 놀라워요, 이제 진짜 심벌이 사실 언제나 제일 이거는 해결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이게... 이게 사실 거의 전자드으에서 구현되기 힘든 거라2이6비트로 살짝 오픈됐다가 다시 닫혀지는 게 이게 정말 구현하기 좀 어렵거든요 이게 되네요 신기하네요 롤랜드 드럼 좋네요 훌륭합니다 <웃음> 진짜로 이상 저는 드러머 최규근이었습니다